어때요? 제떡치기 실력. 빼빼로 많이 받아봤어요? 빼빼로요? 아 지금 장난하세요? 아니요. 그냥 빼빼로 뭉탱이로 보내준 거? 빼빼로 많이 못 받아봤어요. 애들이 막 학창시가 인기 많았지 이러는데 진짜 인기 하나도 없었거든요. 왜 라고 생각해요? I don't know. 어 누드 빼빼로요? 그럼 벗고 시작하죠. 아니 근데 누드 빼빼로 그 빼빼로 이렇게 빨아서 하면 누드 빼빼로? 에뭘또 빨아요. 아니. 얼마나 빨아야 되는데 그거. <웃음> 자, 한번 재료를 다 넣어볼게요. 중력분 200g 자, 왜 중력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이게 중력입니다, 여러분. 뭐야,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? 와, 쏟을 거 같아. 이제 버터 40g. 버터인가요? 아, 이게 버터예요. 이게 4 0이에요 오, 어, 그래, 넣어다 넣어.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네, 맞아요. 설탕 20g 넣어볼게요. 꼭 24g 넣었네. 괜찮아요, 단거 좋아하잖아요, 당신. 이렇게 덜까요? 오, 지니어스! 가죽 자켓 입고 막그 설탕을 만지고 있으니까 네. 마치 범죄 영화의 마약 검사하는 임형사 같아요 <웃음> 멋있어요? 근데 약간 좀 비리 나머지 떨어진 거를 다 자기 코로 들어가게 하는 오! <웃음> 리스트를 찾아 봅시다 4g이라 했으니까 5... 5g인데 그만,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아니야! 5야 5! 5g? 소금 5g 너무 많이 했다 더의 2배는 그만! 아자 우유 80 이깐만 <웃음>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아니 왜 자꾸 왜 건드려. 야 봐봐, <웃음> 내가 하니딱 이제 79잖아. <웃음> 대담하게 하는 말이야. 자, 처 보시죠. 반죽, 반죽, 반죽 빼빼로데이 때 빼빼로 만들어 본적 있어요? 아니 전 빼빼로를 만들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과자에 찍어 먹지 누가 빼빼로를 만드나요? 연인들 줄 때도 그냥 과자 그거 사가지고 초코 녹여가지고 그냥 그 찍어주는 게다 아닌가요? 과자까지 만들 생각을 할까요? 혹시 음? 화나셨어요? 아니요 아니요 아니, 누가 안 만들어줘서 화난 거야? 아니뭐왜 화난 거야? 빼빼로를 왜 만드는 거야? 만들고 있는데 우리? 나 너무 재밌어 재밌어? 재밌어? 응 제가 마지막 작업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으아싸!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누야싸. 이누야샤. 이누야샤? 이누야샤. 아. 오! 어때요? 제 떡치기 실력. 아, 이러다가 아래 집에서 올라오는데 그죠? 옆서 사는 건가? 오, 이제 좀 됐다. 짜잔. 반죽 됐어요. 귀엽다. 매직 키드 반죽 보셨나요? 네. 아! 안 아, 좋아요? <웃음> 4g이고요. 진짜 소심하시네요. 쪼보여요. 연인이랑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어. 연인 몰래 해서 주는 것보다 같이 만들어가지고 어, 같이 먹는 게더 좋잖아. 왜냐하면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 노력을 몰라. 17개 나와야 되는데 10개 남았는데요? 응. 그럼 크게 먹죠. 끝! 아, 자, 아, 일단 아, 3스푼 이걸 숙성시켜야 돼요. 아, 지겨워. 아니, <웃음> 아니 뭐야, 당신. 온신 <웃음> 나와버렸어. 아, 죄송해요. 우리 아기들 덮어줄게요. 네. 잔 짜자잔. 짜자잔! 30분이 지났습니다.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? 이꼬지가 있잖아요. 꼬지에 네. 꽂아가지고 가운데 구멍을 내줘야 돼. 그래야 누드빼빼로가 되겠죠. 음. 안에 초콜릿을 채울 수 있으니까. 예. 이렇게 해서 네. 여기 가운데 넣고 이거를 말아. 잘 말아줘. 잘 눌러줘. 눌러 말았을것 같은데? <웃음> 너무 지겨워요. 아, 즐거워요라고 했어요. 자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. 귀찮아서 이렇게 찍어 누른 거 아니고요. 아니, 귀찮아서 예요 이거 5분에 200도 13분 정도 돌리면 돼요. 돌려주세요. 야 이게 진짜 냄새가 대박이다. 냄새가 어. 생각보다 잘 됨. 완전 대박이잖아요. 약간 이 모양이 있어서 더 예뻐. 이거를 이제 빼는 거예요. 아 이거 어떻게 겠는데 이거 안 뜯어지는데? 아 어, 잠깐. 아 이거 망했는데? 어. 오! 빠져요. 우와! 오, 오. 어, 어, 잘 빠지네. 된다, 된다, 된다. 엇, 뚝 엇, 엇. 그냥 이렇게 먹자, 그냥. 와, 너무 짜요. 소금 너무 많이 했다. 우리가 3배 했거든요. 여기에 초콜릿을 따요. 마구마구 뿌려줘야 돼 왜냐하면 이 스쿠나의 손가락이 너무 짜요. 스쿠나의 손가락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. 그냥 진짜 손가락 위에다 네일 칠한 것 같아요. 초콜릿. <웃음> 오, 초콜릿 뿌리니까 먹을만하다. 맛없어요. 괜찮은데? 제 스타일 아니에요. 와 오늘의 교훈, 누드빼빼로는 사 먹자. 맛있게 먹으려면 진짜 초코 범벅해야 돼. 이 정도면 소나무 껍질 있죠? 소나무 껍질이 벗기고 이거 초콜릿 뿌려먹어도 맛있을 맛이야. 그 정도로 이 초콜릿의 힘은 위대하다. 그냥 이렇게 짜서 이렇게 먹자, 이렇게. 어, 초콜릿이 맛있네. 난 근데 진짜 망할 줄 알았는데 회도잘 됐어 응.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같이 만들어서 같이 실패해도 좋지 않을까 아우 아니요 환경 파괴돼요 쓰레기만 만들어지죠? 제 남자친구가 빼빼로 사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생하지 말고 사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! 유진 제급의 누드 빼빼로 만들어 먹기 빼빼. 대 실패! 음식 콘텐츠는 미도마테나 연주 영웅 등을 기대해주세요 안녕! 안녕. 컷 <웃음> <웃음> 아, 어어아눈물나아 이거 보러스로 쓰세요 <웃음> 아나 진짜 웃기네 <웃음> 웃기지? 상상도 <웃음> 못했어아 정말 웃기네 <웃음>